지금 뭐하는 중이야? 김치찌개 끓이는 중 초코, 일기 나, 저녁 아직 안 먹었어 왜? 먹고 싶어? 응, 내 것도 있는 거지 요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하지 말라고 욕 있다 아니, 하나 더음 응, 꿀맛인데 형 하나 더줘개 맛있지? 뭐라고? 이 손절이 치워. 손절이라고. 쪼꼬 왜 고래? 날 그냥 내버려줘. 그게 무지 맛있따란 말이야? 그 뜻이야? 형 그거 개꿀맛. 어? 3편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!